특기과열지구가 해제되는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가의 10% 정도를 깎아서 파는 아파트가 등장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등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대구에서 할인 분양이 등장한 이후 14년 만이다.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아파트인 시질라운프라이빗은 6월 30일부터 잔금에서 7천만원 공제, 730만원 상당의 중도금 대출이자 무이자 제공, 700만원 상당의 시스템 에어컨 무상시공을 포함해 최대 8,5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분양에 나섰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 잔금 납부 유에 700만원 상당의 시스템 에어컨 무상시공 등을 모두 합하면 소비자들은 8,50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 된다. 고 설명했다. 분양가의 10%가 넘는 가격을 할인받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에이파스트. 시집권인 수성구 신매동에 소재한 2 0가구 규모의 시지 라운프라이빗은 수성학군에다 빠른 입주, 사월역 최역세권을 무기로 내세웠지만 청약률 53%에 머물면서 선착순 분양에다 분양대금, 납부일정 완화와 중도금 40% 무이자 등의 혜택 제공으로 마케팅을 바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저조하자 이번에 분양가의 10% 할인으로 정책을 바꿨다. 지역부동산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보증을 해주지 않을 경우 후분양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사업주체 입장에서 금융부담이 큰데다 판촉기간이 짧아서 분양성이 탁월하게 좋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지 라운프라이빗이 그대로 보여준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주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침체한 대구의 청약시장, 공급과잉, 미분양 증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등 악재 속에서 사업 시행자가 선제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할인 분양을 통한 리스크 떨기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애초에 수익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책정해놨기 때문에 8,500만원 혜택이라는 말도 크게 와닿지 않는다. 면서 1에서 2억원 정도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합리적인 분양가가 돼야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선택이 이뤄질 것. 이라고 했다. 이진호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시지 라운 프라이빗의 소위 할인 분양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기다리면 할인해준다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퍼진다는 게 중요한 방점. 이라면서 공급 물량이 넘치는 대구에서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지 않으려는 실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사업 시행자들도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책정해놓고 분양이 저조하면 시혜를 베풀듯이 할인 분양에 나서는 일도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견본주택을 열고 오는 5에서 6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하는 667가구 규모의 후분양 아파트 시지 3점 그린 코아포레스트는 내년 6월에 입주가 가능한데 전세대 발코니 확장비 무상 제공을 비롯해 중도금 40% 무이자 적용, 계약금 10% 중 계약 시 1차 천만원으로 초기 계약자의 부담을 줄였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으로 가장 낮은 2층은 7억 5,700만원 3.3당 2,252만 7천원에서 10층 이상은 7억 8,600만원 3.3당 2,368만 7천원이다. 출처, 경북일보, 굿데이 굿뉴스 탭, www. 항박 컴퍼니, 후. 대구 조정대상 지역 해제 후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대구가 규제 해제라는 호재를 맞은 가운데 10여 년 만에 할인 분양마저 등장하면서 규제 해제와 할인 분양이 향후 지역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라운 건설이 후분양으로 공급 중인 시지 라운 프라이빗이 지난달 30일부터 세대당 7천만원의 입주지원금을 제공하는 특별 분양에 들어갔다. 사실상 할인분양 성격을 갖는 입주지원금은 미분양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데 따른 영향으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금액 혜택을 통해 계약율을 높이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입주지원금은 잔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를 두고 지역주택부동산업계는 사실상의 할인분양으로 해석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지역 미분양 단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분양시장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로또판으로 불리던 청약 열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 등 지방부터 시작한 미분양 사태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옮겨 붙으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설사들은 분양 전략 세판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설계 적용과 중도금 대출 무이자, 발권이 무상시공 혜택 등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분양가를 할인하고 있다.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전달 대비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7,375호로 나타났다. 전월 27,180호 대비 0.7% 195호 증가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3,563호로 전월 2,970호 대비 20% 593호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2 3,812호로 전월 2 4,210호 대비 1.6% 398호 감소했다. 또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전국기준 6,830호로 전월 6 9 7 0호 대비 2.1% 1 4 0호 감소했다. 특히 이른바 청약불패지역으로 불리던 서울에서 미분양 물량이 한달새두 배가량 늘어났다. 서울의 미분양 물량이 688호로 전달 대비 91.1% 증가했다. 이는 2019년 3월 770호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치다. 서울 미분양 주택은 올해 1에서 2월만 해도 50호 미만이었으나 3월 1 0 0가구를 처음 돌파한 뒤 4월 360호, 5월 688호로 빠르게 증가했다. 강북구 수유동 강북종합시장 재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된 후분양 아파트 칸타빌 수유팰리스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216호 중 90% 이상인 195호가 미분양됐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다. 3.3당 3,249만원으로 주변 평균 시세 2,440만원보다도 30%가량 비쌌다. 또 지난 3월 청약을 시작한 신영지웰 에스테이트 개봉역에서 미계약 가구가 28호 발생했고 동대문구에서 분양한 도시형생활주택 에스테이트 청량기 메트로블에선 95호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는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금융 혜택 확대와 발코니, 무상 확장 등의 파격 조건을 내걸며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구 북구 칠성동에서 분양 중인 호반서밋 하이브파크는 계약자들에게 계약해지 보장제를 실시한다. 계약해지 보장제는 계약금을 냈더라도 해지 시 전액 돌려주고 위약금을 받지 않는 제도다. 또 롯데건설은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의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준비해 수분양자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시 최초로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도입했다. 분양 후 계약자들에게 일정 시점에 계약해지를 원할 시, 계약자들에게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 옵션 비용, 재세 공과금 등 일부 제외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또 계약금 안심보장제뿐만 아니라 특약해지금이나 입주지원금도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분양가를 낮춘 아파트도 등장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4달 입주를 앞두고 분양가를 최대 15% 낮췄다. 현재 전용 면적 59와 78의 분양가는 6억 800만 7억 8,500만원과 8억 6,385만 9억 7,563만원 수준이다. 최초 분양가가 8억 6,120만 8억 7,910만원과 10억 1,630만 시 1억 4,78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대 15% 저렴하다. 또 노원구 공릉동 테릉에링 턴플레이스도 전용 면적 84 분양가를 13억원에서 12억 7,400만원으로 낮췄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브랜드 아파트들도 미분양을 피하지 못할 정도로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며, 계약금 정액제나 발코니 무상 확장 등 청약 수요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양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번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아파트 값에 대한 고점 인식과 대출 규제 강화, 추가 금리 인상 등으로 청약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며 아파트 입지 조건과 분양가 등에 따라 분양 성적이 좌우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